이놈의 인기 식을 줄을 몰라 오늘만 대체 몇 번째야 아래를 보라고 이렇게 영웅들이 많은데 대체 나의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야 냉철한 판단력? 민첩한 행동력? 뭐 외모야 당연한 거고 연명원들한테 전해 이카로스님이 지금 전장으로 합류한다고